와, 무슨. 이게, 이게 전쟁이지. 아, 너무 재밌다. 와, 무슨. 내려가면 박스가 몇 개야, 이거? 박스가 몇 개야, 이거? 아이고. 아이고. 아파요. 해야지. 와 워머드. <웃음> 와 워머드 이거 싫어야? 이 산에서 워머드 이거 파밍도 안될거 아니야? 파밍이 없잖아. <웃음> 파밍할 수 있는 데가 없어. 와 이거 개재밌겠다. 산 어디에 내려야 돼? 이거? 우리 산 어디에 내려야 돼? 여기? 오케이. <웃음> 각자, 각자 그냥. 알아서. 아, M16 잘 못쓰는데. 와, 이거, 와, 이거, 사내 자기장 실합니까? <웃음> 아, 이게 뭐야. 가자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등산하러 오셨습니까? 와, 개 많아. <웃음> 여기 파밍도 안 돼. <웃음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정상으로 오세요, 정상. 빠르게 닦고. 제 이름은 정상수입니다. 빨리 올라오세요. 와, 아, 남자 아이가! 아 설마 나 죽인사람 그 비절 와 노래빌런 뭐야 노래빌런 뭐야 노래빌런 뭐야 노래빌런, 뭐야? 노래빌런, 뭐야? <웃음> 노래빌런 있어 <웃음> 좋아 스카 좋아 노래빌런 미쳤고 야 이거는 뭐 진짜 들 한테 는가어지 아이고 씨잡았 <웃음> 다. 많이 잡았다. 근데 살리면 안되는데? 살리면 저거 못잡는데? 우리팀 1등이다! 우리팀 1등! 일등일등 1등, 1등. 우리팀 1등 1등이다! 이말좋기 한거같은데? 좋아. M4다. M4. m 그 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쏘지말까요? 저희 쏘지말까요? 저희 쏘지말까요? 잠깐만 잠깐만 저희 쏘지 말아봅시다 어노노노노노노노 야아! 안통해! 어? <웃음> 와 진짜 전쟁이다 이건 야 끔찍하다 실제 전쟁이 이럴까?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아저 살리겠다. 아 진짜. 개너무하네 뚝배기 먹어야 돼요. 아이고 너무 많아. <웃음> 살려줘. 아 재전쟁이야. 제발 이와개성개성아 M16 안 돼.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. 살아야 한다. 살아나봐야 한다. 와 보급 보급 나왔는데? 이런 게보급아 살려줘 와, 살려줘. 와. 아 살려줘. 너무 조심스러운 위치야. 게임이야 빨리 빨리. 착발이 의미가 없어. 스타다 스타. 나른 다른 그래도 영향력. 영향은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복지님 뒤에 님 뒤에 복치 님 뒤에 뒤에 내려. 어, 장면 보이죠? 거기. 네 <웃음> 번이 어? 어디가? 아이고. 복치 님 누가 죽였어? 모르겠어요. 이제에서 관해 드릴게요. 에. 많아아 어, 그 아, 총알이 없어. 어, 어. 아 씨. 아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쏘지 마 너무해 너무해 안돼 쏘지 마세요 안돼 쏘지 마세요 정보 정보 어 아이고 폭채님손 아, 내려갔다 <웃음> 아 AKM이야 아씨 AKM이야 와 무슨 이게 이게 전쟁이지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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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진짜 너무한다. <웃음> 어 아무다 뭔총이냐 스카네. 아! 쉽 시... 아! 4등! 아쉽다. C를킬 4등. 아 아쉬워라.